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신규 채굴 방식인 어 템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수익 구조는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풀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로또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말 그대로 마이닝 방식의 채굴 방식입니다. 어, 채굴은 24시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현재 여기 이제 컬렉트 마이닝에 시간 제한이 3시간마다 한 번씩, 어, 클릭을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퀴즈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이러한 그 종류별로 이제 각각의 트렌드가 있고요. 트위터, 일론 머스크, 모나리자 그림,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이것을 이제 대한 질문을 하나의 트렌드를 잡아서, 어, 문제를 만약에 어, 맞추게 되면, 이와 같이 0.001개의 TG 토큰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복권 방식인데 현재는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 곧 오픈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지갑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어 계약 주소가 이제 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금과 입금에 대한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토큰 어드레스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BSC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토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 해당 지갑 주소, 여기를 이 값을 가지고 구글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면, 자, 이와 같이, 어, 템즈 토큰만 이제 조회가 됩니다. 어, 다른 중복되는 프로젝트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중복이 된다면 이것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구글에서는 아직까지 중복된 값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자, 해당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 감사를 해준 곳도 있겠죠. 자, 이그 컨트랙트 주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준 곳은 스테이사프라고 하는 이곳인데,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기반의 컨트랙 주소를 감사를 해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조회를 해보면 여기 템즈라고 하는 이 코인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 주소 값을 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서도 나와있지가 않아서 어떤 코인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는 99.9점으로 거의 뭐 무한균 수준의 아주 높은 점수를 이렇게 매겨져 있어서 상당히 좀 놀랬네요. 예, 어떠한 기준에 대한 감사 값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 이것이 나온 지가 좀, 어, 그,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출금에 대한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백선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자, 보면, 어, 가격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1월 중순쯤에 3,500명의 채굴자가 있을 때, 리스팅 프라이스는 3.5달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구요.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5,000명까지 넣으니까, 리스팅 프라이스는 5달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저수 대비해서 리스팅 프라이스가 측정이 되는 것인가? 자, 그리고 1월 말쯤 돼서 만 명에 대한 마이닝, 이제 마이너가 이제 가입이 되자마자 이제 리스팅 프라이스는 10달러가 될것 같다.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채굴자들을 보면요. 현재 마이닝, 마이너가 26,178명이에요. 그러면, 어, 예, 예상 가격은 26.178달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추정되는 가격은 훨씬 높은 41.17달러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격에 대한 예상 그 가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는 거는 좀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세팅하는 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지금 채굴 속도가 2월 1일까지는 시간당 0.5개씩이 채굴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는 지금 빠른 반감기가 와서 시간당 0.013개씩이 채굴이 됩니다. 어, 24시간을 만약에 3시간 다니지만 24시간 꼬박꼬박 챙긴다 하더라도, 어, 약 0.24개 정도? 0. .0 많아요. 0.3개 정도? 이 정도밖에는, 어, 채굴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어, 아주, 어, 높은 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양이 이제 채굴이 되는 셈이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좀 흥미로운 게, 어 파이 네트워크와의 VS 비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파이 마이닝은 24시간에 채굴하는 방식이지만 템즈는 3시간에 한번씩 채굴하는 방식이고 파이 마이닝은 어 이건 잘못된 거죠. 이제 모바일만 올리라고 돼 있는데 노드 방식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멀티 디바이스, PC나 어그 저기 핸, 그 휴대폰으로도 채굴이 가능하다. 파이는 토큰 서플라이가 제한이 없는데 무제한 발행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천억 개 발행이죠. 근데 여기는 템즈 토큰은, 어,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어, 그리고 파이네트 토큰은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없지만, 템즈 토큰은 리스팅 프라이스가 알 수가 있다. 모든 광부들은 가격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가격에 이렇게 뭐 하여튼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1월 말쯤인가 그 서버를 이렇게 바꿉니다. 어, 템즈 원래 o 컴이었는데 템즈.net으로 이렇게 현재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net으로 자 그런데 그 템즈 o m 은 52점이고요. 템즈.net은 37점입니다. 트러스트 스코어가 둘다뭐그 기반은 미국 서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트를 바꾼 이유는 그,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닷컴은 속도가 너무 느리고, 어, 에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점 내수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보시면 여기 웹 드로우에 보시면, 이 내용을, 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백서가 없으니까, 이, 이 정보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리스팅 타임이 일단 2023년 4쿼터에 상장을 한대요. 자, 마켓은 팬케이크 을 통해서 이제 진행된다. 자, 그리고, 그, 총, 맥스 토탈 서플란 700만 개다. 자, 번도 소각도 이제 잡혀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1000만 개를 발행하는데, 30%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 700만 개만 우리가 전체 발행한다. 자, 적은 양으로 발행을 하니까, 우리 가치가 이 정도다. 아, 그리고 뭐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어, 일단, 어,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상당히 좀 채굴 할만 하죠 어떻게 보면 어, 발행량도 적은데 와이 정도 점진적으로 유저수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도 좀 늘어나겠다 대신에 이제 채굴 속도는 상당히 느려지겠지만 어,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이 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니까딱 그냥 어,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템즈 얘네들은 가격도 이렇게 높은데 왜 퍼주느냐는 거죠 어, 무엇을 위해서 이 코인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도 이렇게 되고, 복권이나 채굴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가치가 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지만, 자, 이 코인을 너희는 왜 만들었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어, 찾아볼 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2023년 4코터까지 제대로 잘갈 것이냐는 좀 의문점이 남네요 예, 추가적으로 좀 정보가 소스를 좀더 던져줘야 되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점은 접속을 할때 비번을 설정하고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바로 통과가 되긴 되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 뭐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